네 그럼 블로인포의 공식예뿐이 에나와 <웃음> 기요미 나나를 모시고 채무령 거래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마이닝 거래소의 저음점을 말할게요. 네, 마이닝 거래소의 저음점은 일단 수수료가 없다는 것 음. 그리고 거래소에서 생긴 거래소 수수료의 80에서 100%를 해당 거래소 토큰을 토큰 폴더에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 나눠주기 때문에 오래 홀딩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하고 암호화폐 가격에 편동 없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생기면 지속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있어요 거래소가 요런 모습으로 오픈할 수 있다는 점 수익선으로 봤을 때 마이닝 거래소가 만든 플랫폼 토큰은 큰 어, 핸더세, 어, 핸더세를 가지고 있는 점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도렌드나 어, 마이닝콜에서 토큰들의 특진을잘 이용하면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굿포인트가 아리마스 음 <웃음> 그리고 일단 앱코인 같은 콜에서는 어, 원래 후오비콜에서의 c d o 가 만들었고 기술 명에서는 많은 기대와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다른 코레소에 비해 마이닝 코레소의 특징인 코레소가 만든 토큰을 어, 코리츠 대킹이 받고 배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웃음> 그리고 어, 코인박 같은 경우도 앱코인이랑 약간 비슷한 배단식이지만 음. 수익을 100%나 들려준다는 점큰코레서인 비박스가 만들었다는 점과 유명한 벤캐캡터를 어, VC한테 투자를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 엑스젠지도 다른 코레소에 비하면 알토코인 거래하기 위해 좋은 설계예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은 바이내스는 알토코인이 어, 전류가 100점더 있는데 코인 엑스체인지는 혹시 어느 정도 알토코인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음. 아, <웃음> <웃음> uh, 이 코인 엑스체인지는 알토코인 종류가 500개 정도 있어요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알토코인 거래하기 위해 이런 마이닝 거래소가 너무 좋은 거 같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나 <웃음> 씨가 굉장히 최고량 거래소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웃음> 공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오>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렇다면 에나씨가 준비하신 네. 단점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최고량 거래소들이 거래소들에게 배당 수익을 주는 큰 메리트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양면의 칼이 존재하듯이 저는 최고량 거래소들의 단점을 말해볼까 합니다 <웃음> 첫 번째는 토큰 가치담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거래소 거래량이 떨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토큰의 가치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음. 그렇게 되면 거래자들이 받는 토큰 배당금도 줄어들 테니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구소가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죠. 음. 그럼 당연히 이 토큰의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체 토큰 배당으로 투기적인 수요를 자극한다는 것인데 이 F코인 거래소를 예로 들어보자면 암호화폐 거래 시 수수료로 F코인을 주니까 공사코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일부러 이 F코인 거래소를 이용을 해서 덤으로 F코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을 해서 거래소 이익을 나눠준다거나 거래소 수수료를 배당해준다든지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서 이 F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이 투기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세 번째는 거래소 유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 수익 배당을 거래자들에게 하잖아요. 음. 그럼 후에 수익을 남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토큰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음. 수익 창출을 하겠죠. 음. 그러면 볼륨을 조작하고 매크로 형성을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한계점이 오는 순간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음. 저는 드는 생각이 과연 거래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까? 음. 거래소 수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음. 분명히 평파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하려 할 거예요. 음. 네 번째는 어, 최고령 거래소가 ICO나 다름이 없어요. 거래소를 이용을 할때 예를 들어 0.1%의 수수료를 낸다 칩시다. 어, 제가 1 0 0더를 거래소에서 샀어요. 그러면은 0.1L의 수수료가 나간다, 가정했을 때, 거래소에서 0.1L의 가치를 환산을 해서, 거래소 자체 코인을 예를 들어 2,000 토큰으로 배당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2,000 토큰을 0.1L에 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이낸스 CEO도 말하기를,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플랫폼 코인을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음. 이게 ICO가 아니냐 하면 비판하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마이닝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같은 음. 음. 이런 이제 실제 거래가 아닌 의미 없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 없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래량을 보고 거래소에 대한 마켓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1세대 거래소에 이어서 2세대 거래소까지 분양 확장되고 있는데 시장의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이 거래소 자체 또큰 거래량만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웃음>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어, 현재 이 코인마켓도 최고령 거래소의 거래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차트 제공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마이닝 거래소의 이런 문제점들의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 이 자체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장단점들을 잘 살피셔서요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한테 큰 힘으로 됩니다. 댓글도 달아주세요. 블로깅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웃음> 바이바이.